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에 사용해도 괜찮을만한 엘로엘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블렌딩 컴팩트 쿠션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쿠션 2종인데요 요거는 휴대하고 다니시기에 좋은 사이즈고요 요거는 좀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쿠션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제가 예전보다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 편인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티가 좀 있고요. 저는 이 티존, 이마 미간에 좀 여드름이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공은 이 정도, 이 정도 퀵이고요. 그리고 이코 밑에 이런 부분이 홍조가좀 있는 편이에요. 자, 이 LOL 브랜딩 컴팩트 쿠션은 모양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열면... 퍼프도 쿠션 모양에 맞춰서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컨실러 부분 컴팩트 부분 파운데이션 부분 톤업 크림 부분 이렇게 네가지 파운데이션이 조합이 되어 있어서 네가지를 골고루 이제 퍼프에 묻혀서 잘 두드리면 내 피부톤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 장점을 가진 쿠션입니다 제가 이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프에 덮치에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피부에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커버를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퍼프가 커서 몇번 두들기면 바로 얼굴에 다 바를 수 있어요 볼 부분에 발랐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뜨거나, 피부에 밀착이 잘안 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뜨는 부분 없이, 이렇게. 굉장히 커버가 잘 됐죠? 이 부분, 제가 여드름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더 톡톡 두드려서 커버를 해볼게요. 여드름 자국이 있는 부위는 이정도로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바른 부분하고 바른 부분 보면 확실히 톤업이 되면서 커버가 굉장히 잘 됐죠. 광채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끈적이거나 지금 제가 손자국을 좀 내볼게요. 묻어남이 아예 없진 않은데 손자국이 막 보이거나 그러진 않죠. 굉장히 많은 양을 퍼프에 묻혀서 바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커버도 잘 되고. 지금 제가 이 어두운 부분은 이턱 부분 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쉐딩을 줄게요. 이런 식 여기 자연스럽게 음영 처리가 됐죠. 따로 하이라이트랑 쉐딩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쿠션 제품 하나로.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 이쪽도, 반대편도 발라볼게요. 이렇게 적당히 덜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션 제품을 별로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거 커버가 정말 잘 되네요. 제가 여기도 여드름 흉터가 좀 있는데, 커버가 정말 잘 됐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LOL 블렌딩 컴팩트 쿠션으로 발라봤는데요. 화사하게 톤업되는 건 물론 커버력도 그렇고 리뷰를 하기 위해서 며칠째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진짜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 작은, 작은 쿠션은 안에 내용물은 똑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퍼프만 다르다는 거, 보습, 지속, 밀착, 세 가지를 전부 다 평균 점수보다 높게 받은 이 LOL 블렌딩 컴팩트 쿠션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LOL 컴팩트 쿠션을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